제주도 해물포차 제주도 올 때마다 꼭 들리는 길거리 포차입니다. 성상방향 해안도로가에 있는 작은 해물포차구요. 이름은 막내 해녀네요. 메인은 모든 해물과 라면 모든 재료는 직접 물질로 잡아 오시는데요. 상황이 아주 아주 아주 안 좋을 때는 가끔 양식도 있습니다. 중요한건 항상 최고 싱싱한 품질만 내어주신다는거죠 해산물 입맛 까다롭고 초장 안찍어먹는 점피디 입맛 통과 운 좋은 날은 홍해삼을 내어주시기도 합니다 주방 청결과 깨끗한 손질은 아주 필수죠? 방문 전 전화 확인은 필수입니다. 물질하는 날은 오픈하지 않는데요. <grassroots> 그다음가대로 그 <lawsuit> 양도 그대로 그래서 막내 는잘된다그제서데 나 맛소주로 입가심불러 3개월 동안 이날만 기다린 밥술족 맛있더 예뻐진 같은데 <웃음> 이날은 점피디가 운전하기로 한 날입니다 아싸 오, 달아, 달아. <웃음> 맛있냐? 맛 없으니까 먹지 마. 맛없는 거 내가 다 먹어. 설지 에, 먹는 소주는 너무나 달달해요. <웃음> 입에 딱 맞는데 초점이 <웃음> 이루었다, 더 불었어. Q, Q, Q, Q, Q, 요 Q, Q, Q, Q, Q, Q, Q, Q, Q, 요 Q, Q,